반갑습니다 피터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요사마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요사마음 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네 1도 화음과 4도 화음 5도 화음이 그것입니다 주요사마음 혹은 주사마음 이라고 부르는데 이 주사마음이 왜 주사마음일까요 주삼화음 예. 많이 쓰여서 그렇죠 많이 쓰여서 그런데 왜 많이 쓸까요 이 C장조의 음계에서 보면 보통 멜로디 노래의 멜로디 를이 음계를 이용해서 씁니다 네, 이 음계에 어떤 음들이 나와도 이세 개만 있으면 커버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볼까요 1도 화음이도요4도 화음입니다 도미도 하면 하면 도면도화음면도면 1도 하면 도 하면 1도 하시도 하면 도하도 하면 1도 하면 도하도 하면 1도 하도 하면 하도하도 1도 1도 5도 화음, 미는 다시 1도 화음, 파는 4도 화음, 오는 1도 화음이어도 되고, 5도 화음이어도 됩니다. 라는 다시 4도 화음, 시는 5도 화음, 다시 도는 1도 화음. 네, 주 3화음은 음계의 모든 음들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3화음이에요. 뭐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아실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뭐 크게 우와 이런 대단한 발견이 이런 건 아니에요 이유는 알고 사용하자 라는 거죠 네, 일도하 음은요 어 뭐랄까요 집이에요 집홈 집에 있으면 어떻죠 편해요 제일 편해요 편하니까 편해요 어, 계속 편하기만 하면은 사람이 지루해집니다 노랜데 처음부터 끝까지 1도원만 나와요 아 지루해 그런 노래 뭐가 있을까요? 곰 3마리가 자란다 처음부터 끝까지 1도원만 쓸수 있어요 어딘가 나가고 싶습니다 나왔어요 마지막 5도 화음은요 항상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솔시에 보면 시는 도로 가고 싶어하고요 레는 미나 도로 가고 싶어하고 솔은 그대로 있고 싶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도 화음은 1도로 끝나야 이 해결하는 느낌 뭔가 해소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이 솔, 어, 딸림화음은 학교인 것 같아요. 학교만 가면은 집에 가고 싶어. 그쵸? 집에만 있으면 아주 편안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아, 지루해. 어딘가 나가고 싶어요. 어디 나갈까요? 네, 사도함으로 갔습니다. 가면 반드시 집에 가고 싶어요. 어때요? 주요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영상 때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